안녕하세요, 네, 민정 선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경 선생입니다. <웃음> 네, 오늘도 이제 세경 선생이 같이 옆에서 도와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보신 영상들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햄스트링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계속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햄스트링을 좀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도 하고요 또햄스트링하고 고관절을 조금 더 깊이 강화할 수 있는 동작을 두 가지를 연결해서 해 보도록 할게요 네좀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요 오늘 이 블록을 두 개를 사용할 거거든요 블록을 가져오시고요 블록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책 같은 거 물건 사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작하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이라든가 알람 설정 네 주변에 또 공유도 많이 해 주시고요 네. 네, 매드 가운데서 보시고요 양손 음, 편안하게 옆으로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네, 블록을 지금 이제 앞쪽에 이렇게 두개 세워놨죠? 네. 이제 천천히 왼쪽 발을 앞으로 보내주세요 네, 이제 오른발은 뒤로 더 가볼게요 네, 앞뒤 발의 간격은 한 50cm 정도 양쪽 네, 다리 사이는 주먹 두 개의 간격만큼 살짝 열어놓으시고요 네. 천천히 복부를 당기면서 상체를 조금씩 앞으로 숙여 볼게요 네. 이이 블럭에 내 네, 손이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는지 보시고요. 이제 앞쪽에 발가락을 천천히 들어 볼게요. 네. 그리고 뒤쪽 다리는요, 무릎을 서서히 굽혀 보겠습니다. 네, 배는 한번더 안으로 당겨 주시고요. 네. 지금 이 왼쪽 엉덩이 라인을 뒤에 벽을 향해서 조금 더 길게. 네. 네. 고관절은 힘이 들어가고요. 왼쪽에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근육까지 길어지고 있죠. 이제 천천히 다시 앞쪽으로 몸의 중심 이동해 주시고요. 네,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왼쪽 발끝은 들고요. 오른쪽 무릎을 천천히 굽혀주세요. 배를 안으로 당기고요. 왼쪽 골반을 뒤쪽으로 밀어주세요. 이제 천천히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 보세요. 네, 자 이제 상체 들이마시면서 올라와 볼게요. 네, 자 이제 뒷발은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이쪽에 무릎. 고관절을 굽혀서 앞쪽에 발목하고 무릎이 수직선이 되도록 해주세요 네. 이 하체 운동을 할때 여러분들이 무릎과 발목에 선을 같은 이 수직선으로 맞춰주시는 것도 고관절에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양손은 계속 자신의 고관절 잡아주세요 천천히 배를 안으로 당겨 주시고요 네, 그대로 내쉬면서 내 네, 상체를 바닥과 수평 방향으로 조금씩 숙여 볼게요 네, 이때 지금 다리의 각도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오른쪽 허벅지를 뒤로 살짝 밀어서 네, 오른쪽은 펴지고요 왼쪽은 발목 무릎 고관절 세 관절을 모두 굽힌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왼쪽 엉덩이 살짝만 뒤로 밀어 볼게요 네, 왼쪽 고관절에 힘 들어가는 거 느껴지죠 네. 자 이제 발뒤꿈치 바닥으로 꾹 누르시고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상체 위로 올라와 볼게요 이때 왼쪽 다리 관절은 펴지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배를 당기시고요 허리 등라인 바닥과 수평 방향으로 네, 왼쪽 골반은 살짝만 뒤로 밀어주세요 네, 오른쪽 허벅지도 약간 더 뒤로 해서 오른쪽은 다리가 펴지고 왼쪽은 굽힌 상태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발뒤꿈치 바닥 지금 시 누르시고 들숨에 위로 올라와 볼게요. 네, 잘 네, 잘하셨고요. 네, 뒤에 발을 천천히 앞쪽으로 가져와 보세요. 네, 그렇죠. 네, 네, 상체 숙여 볼게요. 네, 손을 네 블럭쪽으로 가져가시고요. 네, 천천히 앞에 발끝을 들어 올리고요. 뒤쪽은 무릎을 굽혀 볼게요. 네, 오른쪽 엉덩이를 뒤쪽 벽을 향해서 충분히 보내주세요. 네, 배에 힘 주시고요 목에는 너무 힘들어 가지 않게 하시고 발뒤꿈치는 바닥으로 네, 이제 천천히 몸의 중심 다시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발끝 당겨주시고 네. 뒤쪽은 무릎을 굽히고요 배를 안으로 당기고 천천히 오른쪽 엉덩이 뒤로요 이때 오른쪽 앞쪽 허벅지 근육을 더 단단하게 힘을 주어 주시면요 뒤쪽 허벅지 햄스트링 라인이 한번더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이제 천천히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이제 상체 다시 위로 올라와 볼게요. 네, 이제 반대쪽으로요. 발을 뒤로 보내주세요. 네, 왼발, 오른발 사이 주먹 두개 들어갈 만큼 간격 유지하시고요. 발뒤꿈치 그대로 11자 형태로요. 네, 천천히 앞에 있는 다리, 고관절하고 무릎을 천천히 굽혀주세요. 네, 내 발목과 무릎이 이렇게 수직선이 되도록 유지해 주세요. 네,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건 훨씬 쉬운데요 발목과 무릎을 수직으로 유지하려면 고관절의 힘도 많이 필요하고요 종아리 깊은 안쪽에도 힘을 써 주셔야 되거든요 네,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천천히 허리하고 등을 바닥과 수평으로 유지해 주세요 오른쪽 엉덩이는 살짝 뒤로 왼쪽 허벅지를 뒤로 살짝 밀어서 펴진 상태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네, 이때 턱을 당기고 정수리를 앞으로 약간만 보내주시면 등이 한번 더 펴집니다 양쪽 발뒤꿈치 바닥으로 깊이 누르시고요 들이쉬면서 상체에 천천히 올라올 때 오른쪽 다리 관절은 그대로 각도 유지해 주세요 네 이제 내쉬면서 다시 내려가 볼게요 배를 천천히 안으로 허리하고 등 수평 유지하고 오른쪽 발목과 무릎 그대로 수직선 유지해 주세요 오른쪽 엉덩이 살짝 한번 더 뒤로 밀어 볼게요 네, 이때 고관절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들이쉬면서 올라올 때발 뒤꿈치 바닥으로 힘껏 누르고 허리하고 등 위로 쭉 올라와 보세요 네 이제 뒷발 앞쪽으로 가져와 볼게요 네, 그대로 숨 고르시고요 오늘 지금 두 가지 동작을 해봤거든요 앞에 이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주로 많이 했고요 두 번째는 좀더이 관절이 특히 발목하고 고관절에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 동작이었거든요 지금 어, 동작을 하고 나서는 어땠어요? 두 번째 했던 고관절과 발목 강화하는 동작은 진짜 내가 고관절을 잡고서 느낌을 찾아가면서 음. 움직임을 갖고 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힘을 주고 있는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고요. 음. 그리고 음. 올라올 때 뒤꿈치를 누르고 올라오기 때문에 뒤쪽에 처음에 풀었던 햄스트링을 다시 네. 한번 강화하는 네. 동작이 될수 있어 있을 것 같아서 어, 굉장히 너무 하체가 좀 단단해진 느낌이라서 네. 되게 좋아요 네 그렇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빈야사 요가할 때 서사하는 동작에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하체 관절을 쓰는 동작때 나오잖아요 그때도 이런 어, 동작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해주시고 하시면은 훨씬 더 강력하고 동작도 훨씬 안정되면서 네, 한 번을 했을 때 운동효과가 훨씬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이 햄스링이라든가 고관절에 관심 많으신 분들 이 동작 좀 반복해서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